아이빠, 까맹이, 골골송을 장난 안에게 부른 애네들. 음, 안녕하세요. 지금 밤이라 가지고. 텐션이 더 높은 우동체리에요모두들 반가 반가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. 지금 영상을 킨 이유가 늦은 시각이지만 애기들 양발 하려고 킨 영상입니다. 제가 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거든요. 색깔이 하얀색이고 성묘예요. 성별은 암컷이고요. 내일 온대요. 그래가지고 아직 하는 기념으로 어 10월달도 돼가지고 양파를 <웃음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누구부터 할건지 음, 요렇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조금, 왜그먼가 왜그먼가 자오랜만이지 그치? 무서워, 무서워. 전혀 무섭지 않은데 이거 o o d 좋아 o 어, 좋아 o 중해야 돼. 오 오늘 o o d g o 어 같이 o o d g 어 o d g o d Good. g 삼 분해야 될것 같은데. 여기 가만히 있어봐. 오 제발 제발 나오지 마세요. 우리 애기 탈걀하지 마세요. 자. 오 제발 제발 제발 제발. 탈걀 잘하고만. 야내 소리 내 소리 내 소리 내 소리. 우리 야내 우리 우리 어디로 들가세요 안돼. 자식이 말이야. 오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오, 다 있어 오, 다 있어, 오, 다 있어. 오고 잘했어요 오고잘하네오고잘하네 제발 제발 제발 오구 잘하네오고잘하네 그죠? 아유 잘했어 오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란 말이에요? 오고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우리 애기 불쌍했어 했어, 잘했어. 자 수건 수건 들고 왔어요. 수건 들고 왔으니까, 어 음, 우리 애기 불쌍해, 음, 불쌍해. 근데 괜찮아, 너만 할게 아니라 다 해야 돼. 발 당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, 조코시? 말라야 되지 않을까? 드라이 안 할게, 애기야. 다음 타겟 치즈입니다. 예, 여예. 예. 아이고 잠깐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전혀 무섭지 않아요 우리 치즈 무서웠어 우리 내가 좀 따뜻한 물보해갖고 우리 치즈 공골송안 해줄 거야? 우리 이 탈출 탈출 시도 안내요 어 그랬어 어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응 음, 이제 나 온냥하고 싶어. 이제 샴푸질 빨리 할게요. 그렇지? 너도 빨리 하고 싶을 거야. 어, 어디가 나오는 거지? 아. 어아이거 고모선물 거야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청아시대가 너무 착했거든요. 내가 진짜 애기 때 완전. 도 안하고 참참도고가지고 진짜... 귀여웠는데... 응? 근데 너 크면서 부터 좀 성격이 좀, 바, 좀 바뀐 것 같아 알아? 어, 지금은 좀 말도 좀 많아졌고 응? 성격이 약간 좀 난폭해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내 눈엔 착하고 천사야 알았어? 이쁘다 그치? 응 음, 그래 알았어. 어. 아, 어. 너, 너가 너가 앞야 내가 잘할 수 있어. 아. 네가, 네가 내 쪽을 보면 내가 알아서 카메 보면 내가 하것아나그지 너가 이따 아하면아올아게아올아올아올아올아올아올아올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어, 나한테 오면 안되겠지 어, 마세요. 이달 매달, 이거 니까 진짜로. 그리 한턴말이야 알아? 알아몰라 응, 알아. 응, 그어 응, 그랬어. 응, 그어어 어. 어, 고 지금도 성격이 지금 되랑아고있는기분이야그런 같아 아프죠 응. 뭐그래 뭐, 제가 좀 편해요 이렇게 씻기면 아침에 맨날 고양이 세수하기나 파마 그래도 더러워 알아 물꽃 계속 껴있고 왜 하나 더러운지 몰라? 내가 응, 다시 섰네, 다시 섰네. 이 가게가 살아야지, 야. 다 같이. 카라내 먼저 지 진짜. 애기 다, 진짜. 안 맞아, 만아어어 기분에 계단이 나전 달판도 도는데 빨리 가자. 빨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 가자. 빨리 가자. 빨 가자. 빨 가자. 이리 가자. 다리 가자. 빨리 가고빨 가자. 빨기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야빨 가자. 빨가 아니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다음 타겟 그 다음에 너야,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민기 어, 어, 누나 응. 찾고 있었어 어, 우리 우리 산아 사나, 아야 어, 감동해 눈, 눈곱 대야지 우리 기 눈곱 돼야지 지지야 눈곱 눈곱 지지 눈곱 지지 눈곱 지지 응 음, 우리 아기 예쁘네 그냥 우리 애기가 제일 수다쟁이네 그자 응? 이 수다쟁이 산 아이야. 아이 나와주세요. 자 오늘 샴푸한 채로 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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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, 엉덩이, 엉덩이 시아생각가안 좋아. 응, 응, 응. 안 좋아. 안 좋아. 안아안돼아안돼아안 좋아. 안 좋아. 안아안 좋아. 안아안 좋아. 아안좋안아안아아아 물을 좀담아봅시다 음, 물고, 물고, 물고. 물고, 음, 물 이렇게 물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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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갈거야 어, 얘들 왜 여기있어? 니들 뭐해 어, 너는 여기가 좋니? 야 벌써 한시가 됐어 어, 나 싫어 <웃음> 어, 나 싫어 모두들 수고했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애기 얘들 나 진짜 싫은가 어쨌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안녕